자 여러분의 미국 생활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 이제 문제는 공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학교까지 오냐가 문제죠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셔틀을 예약하는 거예요. 그리고 셔틀밖에 방법이 없어요. 셔틀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셔틀에 타, 타고 난 뒤에는 꼭 미노나스 테대유니버시티에 갔다고 꼭 말해주세요. 그리고 그 드라이버 아저씨가 말 드라이버 아저씨가 이제 도착하시면 여기가 위더나, 어디가야 되냐면은 세큐리티 서비스랑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있어요 이제 학교생활 시작하면은 이제 어디서 살지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꼭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 집을 꼭 구해주시길 바래요 이제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서 살지 집을 안내해 주실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학교에 도착했으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데이가 있을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모든거 다 설명해요 어떻게 컴퓨터를 받는지, 어떻게 수업 등록을 하는지, 이제 수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다 얘기해, 얘기해 주니까꼭꼭꼭 가세요. 자,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.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날 수업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교수님이 수업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수업 방식을 알려주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방식을 알려주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리는. 유학생잖아요 이제 영어가 영어가 영어가 그첫 번째 랭귀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 알 거예요. 우리가 영어가 그렇게 잘안 된다는 것을. 그러니까 다 아니까 다 이해해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꼭꼭 발표를 합시다. 꼭 말을 해 자기 의견을 내놓 내시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꼭 이제 랩탑을 많이 사용해요. 랩탑 랩탑으로 이제 수업 거의 모든 수업을 하고 이제 숙제도 이제 랩탑으로 사용해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수업에 갔으니까 친구를 만들어야죠.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수 있다. 이제 학교에, 이제 학교에 디테일한 시스템이 있어요. 이제 거기에 학교 첫 번째 수업에 대한 그메테리얼이랑파워포인트 같은 게 있으니까 꼭 체크해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은 이제 선생님한테 이메일 하세요. 만약에 영어로 이메일 쓰기가 너무 어렵다면 한국어로 보내도 돼요. 여러분은 한국인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니까요. 이제 모두가 여러분은 더울 거예요. 그리고 윤노나 수립대회, 어서오세요. 그리고 윤노나 수립대 어서오세요.